It's a good o 라스트입니다. 소나영이랑 저랑 색깔이 커플이고요. 수, 수, 수. 김소연이랑 따지랑 커플입니다. 네, 이 영상이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지만 야, 일단 찍고 있습니다. 그래. 자꾸 이 자식은 말이죠. 아, 스타벅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. 스타벅스에 밀린 고딩마펌입니다. 고딩마펌 고등마뱀, 안동 가는 남무기입니다 이따가 친구들을 만나볼게요. 고고! 이야! 또저혼자예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저희 집 심불창인데 심불창인데 문이 안 열려요 싫어하냐? 3분 5시 반인데 <놀람> 노랫끼나 저게 나 지금 처음 이용해 말해주세요 지금 저랑 늦는다 잠깐 끊었다고 왔어요, 1층 늦게 나왔는데 도 제일 일찍 도착한 사람 그 정도면 나 나오는 시간 아니, 나는 왜 거야? 15분에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히지? 내가 널 50분에 깨워줬는데 아, 깨워줬어? 깨워줬어 깨워줬어 까지가 하도 안 와가지고 지금 저희 셋이 미리 물을 사러 갑니다 네, 떴지? 내가 알겠지 죠 얘들 네. 비가 오늘 안 오는 게 어디야 맞아, 엄마가 엄청 걱정했던데 아니 이거 비 바람인데 많이 오는 건 없냐고 야 무슨 말안 오지 대충 해네 저희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응. 김소영 가둘려다가못 가뒀네 아쉽다 어, 나 잠나 봐줬어 이래서 배가 아픈 거 아니야? 어! 그 이래서 배 아픈 거 같아 이겼어 친구 아니야? <웃음> 뒤에서 다 봤어 이미 살았어 야 이거 여기 앉아 그때 그 제주공항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어, 네. 제주공항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아기아라스 치즈빵 진짜 뻔 뻔했어 뭐. 어디 버려, 버려, 버려. 어디? 많이 뻔했네요 저가, 이기, 웅딩이, 기이에기 우리 이 이기, 웅댕이랑 똑같죠? 이기이 이기, 이 네. 기이기이 이기, 웅딩이, 이기, 웅딩이, 이기, 이기, 이기, 기아기입니다 여러분. 이기, 이기, 이기, 이기, 이기, 기기 이기, 온다 온다. 뭐죠? 콕콕기 아, 하는 건가? 지금 애. 어, 얘 나한테 온다. 아, 나한테 온다. 아. 아 <웃음> 야 반대당 했어. 반대. 뭐야? 당 했어. 왜 꼬리 세우고 있어, 근데? 저기 그래. 네, 저희는 지금 이름 모를 어? 첫 번째 일정 시작하고 있고요. 이름 모를 왜 이름을 모르나요? 음, 음, 부용대에서 네. 음, 네. 님만 몰라요, 님만. 닭꼬야끼 네. 빤스 날려 님께서 오늘의 일정을 네, 만들어 주셨어요. 왜 빤스 날려냐고요? 그건 묻지 마세요. 바로 링크 걸어 드릴게요. 네, 닭꼬야끼 씨. 야! 어때요 이분이야. 어. 뭔데? 어? 뭔데? <웃음> 운전 멘정신이 아니예 정이야. 혹사 <웃음> 제주도의 사련이 숲길과 비슷하죠, 여러분. 사 륜이 숲 길에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우리 들어갈 때 있고, 거기 가 다른데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머 이렇게, 해야 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안동이서꼭이래야겠어게이제게 이렇게, 이렇이제게이렇이제게겨날게 같아요 곧갑자이이 어, 어. 아, <웃음> 하트를 안 늘려주시죠, 오늘은? 네,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코스는 촬영 완료했습니다 어. 뻐꾸기를 이었습니다 뻐꾸기, 뻐꾸기가 e b 가지고 소리를 e b 기안 o 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k o o g i e b o k o 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. 네, 여러분 지금 김소연을 따돌리려고 지금 가고 야. 있습니다. 지집 아이들이 일로 가서 왜 이렇게 리는거라고 음. 음. 있어요. 일단 일로, 일로 가수없으 공방을 음. 찾겠습니다. 숨어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 본거 같습니다. 뭐나 중요한 사실 알았어 뭔데? 뭐 봤는데 뭐지 모르겠어 아니, 말해. 말해.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로 어 알고 있었지 뭐 이거라도 해주던가 어, 진짜 실패! 하려고 꼭 하려고, 하려고, 하려고, 하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어, 들었요 아까 뻐꾸기 를는데 놓쳤어요 다시 한번 투비컨티뉴 포토스팟 발견 <웃음> <웃음>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네 <웃음> 역시 <웃음> 리액션이 <그치>? 틀려요 <웃음> 우리의 정총무, <웃음> 정총무 정총무 정총무 <웃음> 가 <정총무가> 짱이에요. 짱이에요. 어 여기 는 없어. 맛있겠다. 일단 일차전 <웃음> <웃음> 먹지를 못해. 어 진짜? 배추전을 어다 먹으면... 배추 배추 <웃음> 이거 면 되게 슴로라고 근데 먹을 건 맛있어. 근데 배추에서 그 맛이 있대. 벅찬하 야야 되게 되게 친해 보여 아, 편해지는 거 계속 때려주면 안 돼? 엄마 아, 아. 계속 때려줘 좋아 좋아 하하하하 <목소리> 매표소 아 시원해 네, 감사합니다 여기가 버려주세요 그렇습니그 근데 우리 좀줄 계속 기다렸는데 세팅 당한것같지 계속? 그래서? 그치? 의미 없는 어르신들의 싸움에서 어차피 5,000원인데 저기 보이시는 저 벤치에서 저희 다꼬야키와 저 둘이서 지금 예, 촬영 좀 해보려고요 야 기깔난다 여기 예쁘겠다 근데 여기 풀숲에서 앉는 게더 예쁠 것 같은데 근데 건 예쁘겠지만 뜨거운걸요 그래 알았어 찍어보겠습니다 지옥같은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이름 모를 곳을 걷고 있습니다 이름 모른다 여기 길이 어디죠? 하회 하회 하회 마을? 네 자가 돌아가는 버스에선 놓치지 않을거에요 놓치지 않을거예요 여기 나중에 꽃피면 너무 예쁠거 같아요 네 지금 저 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스팟이 예뻐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<웃음> <웃음> 최악이야 지금까지 <웃음> 저희 여기는 어딥니까? 할말이요이 새끼도 몰라서 <웃음> 저희 물을 샀습니다 물 산걸 뭐를 듣지 않 너무 힘들어요 어... 할것 같아요 뱀뭐누을 어? 이렇게 말 걸는 거야? 뒤에, 뒤에 말 따라 하는 거 있잖아 야! 야, 깝치지 마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야, 좀 무서운데. 미숫가루는 못 참죠. 그렇죠. 못 참. 내가 당근가예요. 아 네. 농사지니까. 네. <웃음> 미숫가루를요? 네, 미숫가루는 농사지는 물로 나야 돼. 아, 디거 콩. 검은 이고 색깔이 좀 달라. 오, 네, 색깔 이런 거는 좀 검은 살, 검은콩이 들어. 아. 색깔이 조금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마셔 봐. 너무 차갑겠다. 어. 어. 언제야? 아, <웃음> 야 자연스럽다. 아, 찍어도 찍고 있잖아. 영상 어. 찍고 있어. 아 지겨워. <웃음> 야 되게 지겨워 나이네 그녀의 손카페. 세계하자. 하자고아 그럼 자 케이크. 처음 먹어 보는 맛이야. 커피도 야, 너 진짜 케이크까지 마셔 없 죽여 버릴 거야. 죽여 버릴. 왜? 맛있겠지. 도착했습니다. 시험 고택 도착했습니다. 여기 전화 알려주는 안이용 음. 문은 미다지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어. 어디? 여기? 버리다 버리써 조심해 살짝 열어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그 버리... 버리단 얘기를 왜 이제 해? TV도 나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이불, 이건 이불이네요 그리고 달려 야, 그리고, 좋죠. 이렇게 한지로 다 되어있어요. 여기는, 여기는 화장실. 화장실은 뭐깔끔합니다 아, 아, 네, 깔끔하고요 다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던데, 여기서도 저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okay, 미어지문입니다 이거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나갈거야? 씻어? ]AH 씻으면 나 하나. 발을 거 같은데 침독은 턱에선홀로이 행동을 하는 뜻이다 이런 로 아예 한자도다 설명을 어있어아나 이거 열렸다고 이거 진짜 지금 문이 있었는데 지금 파랫고 야 거기까지 보이지도 않았어 얘꺼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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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s t I'm going to meet e v 뭐 r y o n e I'm 서울에서 왔어요? 서울에서. 어 e t everyone. i 아니. o i n g to 아니 e t 맞춰 e r 요 o n e I'm g o 얘기 g to meet everyone. 얘기하지 마. 끝났어. 끝났어. 넌자신 영원히 얘기할 수 없어. 느낌이 어떠세요? 야 무슨 무슨 그거 같다. 그 VJ 특공대 이런 느낌. 네. <웃음> 약간 기농한 부부. 저희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다가 네. 현실 생활에 너무 회의감을 느끼고 내려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아, 내려오신, 내려온 오신내려지한 5년 됐나 자기야? 어 그래요? <웃음> 누구야. <웃음> 오정이 4명은 못 들어가겠네요 <웃음> 앵글이 3명이면 끝입니다 너무 안되겠다 어? 뭐? 앵글이 3명이면 너무 이군요 야! 희춘님 여기 누워 예, 이건 반칙 누워, 아닙니까? 여기 누워 저 가겠습니다 히트야. 여러분 근데 얘 지만 어? 나와 <웃음> <집어넣어>. 빨리 <웃음> 야 이렇게 앉으면 히쳐, 안 돼. 와희 여기 <웃음> 아이씨 뭘앉는거잖아 <뭐라는> <웃음> 웃어 <웃음> <웃음> 어 눈물이 나어어 눈물이 나어 <웃음> 생각해도 난 너를 쟤 입만 웃고있어 웰컴투동막골 아니야? <웃음> 하차다 촬영을다 마치고 실내에서 조금 사진 찍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벌써 지쳐있네요 네. 네. 배고파서 지쳐있고 아주 기분이 업 되셨죠 다진님은? 너가 머리에서 수분 자았어야 그렇게 뭐하는거야 야 뭔가 우리 뭐... 제삿밥 너... 먹는게 아니 제삿밥이야 심지어 제삿밥이라고 왜? 왜? 우리 집 제사 지낼 때 항상 이렇게 먹고 있 아, 그래? 우리 집도 제삿밥이꽃 제삿밥이라고 유명해 어, 네. <웃음> 흔들리는 동공 별로예요 근데 왜 계속 먹어? 약간 매콤해 왜 매콤할지 모르겠어 매콤했지? 대피생각로안하습니다제 사밥을 먹고 낙동강 쪽으로 갑니다. 열으 열으 열으 열으 가자. 내가 몇번 보았어? 지금 이름 모를. 아 이름 자꾸 몰라 왜? 이거 배 이름 아니 배 이름. 아, 여기 왜 시원하지? 왜 이렇게 바다, 시원해? 바닷가 강가라서. 방 걸어서 막 에어컨 바람이 불어요면안돼 김희정 해봐 내가 해보라고? 어 평교에서 버트를 타고 있습니다 운전수는 희춘이 두둔 빠르게 해줘 난 야? 쓰레기 해줘 아니야 예. 자야 내가 했을걸 아 내가, 내가 했을걸 아니 너 가면 무서워 너 가면 바글러 가는 거 아니야? 그 교회만 선아 인 기분이 어떠세요?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. I'm 못 o 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2 3도2 야 오늘 4 0도은 없다 아 그래? 22 32. 22, 32 과연 저희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? 어머! 대 도와드릴 수있 2,780원요? 아니요! 처마쯤 양념치킨을 포장을 했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먹으면서 마무리입니다 뭐 이제 바깥의 활동은 끝났어요 바깥의 활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저호의 찬스입니다 야! 진짜 없어 단추라기 키가 안맞아 라이터도 없어 선생님 그 파티 어떻게 하죠? 있어? <웃음> <웃음> 환영합니다 모기 님 입장하셨습니다 모기 3님 입장하셨습니다 모기 여님 입장하셨습니다 님 입장하셨습니다 아, 불이 안 붙는다고? 안에서 아, 아, 아, 예외까지는 연결하춘이가 아, 아, 아, 열심히 저희... 아니면 내가 치킨 소스로고준나 써줄까? 빨리으로저희영이 <웃음> t o r us to b r e a o n e o the e e To be continued.